야! 아. <놀람>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? 여기 구청장실 구청, 구청, 구청 맞지? 네 맞습니다. 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라. 혹시 약속하고 전... 오신 거세요? 약속? 네. 뭐 약속이야? 국이 만나했다네. 저 여쭤만... 아, 진... 아, 한번 아, 말씀해 주세요. 아. 아 진짜. 그러니까 이걸 먹었는데 이게 취하더라고 이게. 이게왜 취하는 건지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에요 지금. 야! 어이 어, 뭐야 이거! 왜 어. 콜라! 왜내 콜라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아그 지금 인터뷰 진행하니까요. 아, 네. 예, 잠깐 봤으시 음. 일단 그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. 올해 청운경찰로 채용된 20아 3301을 뚫고 채용된 이현경이라고 합니다. 3401강조해주세요 이거 청운경찰이 올해 처, 올해 되신 거잖아요. 네, 네, 올해 7월 채용.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? 특히나 부평구에서 하시게 된 계기. 어, 저는 원래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었었고요. 그러던 중에 여기 업무를 보러 왔었는데 청운경찰분들이 또 제복을 입고 멋있게 근무하시는 모습 보고. 아, 평소에 어떤 임무하고 계시나요?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하여 해결하고 거동 수상자가 발견되면 제압하는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. 주민 안내 또는 차량 안내 업무도 하는데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길을 찾으실 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이부제 체크와 같은 주차장 점검 임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. 항상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꾸준한 체력 관리도 음이. 하고 있습니다. 몇 킬야 이게? 청원경찰 내신 지 3개월 네. 내셨잖아요. 완전 막내죠. 네. <웃음> 위에 선배들 진짜 많으신데 엄청 많으시죠 네.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대해주세요? 네, 선배님들께서 저 업무를 하나하나 봐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최고참 대장님께서 저희 아버지처럼 항상 동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좀 업무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을까요?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하신 분들이 미원님들을 갖고 오세요 네. 그런 분들 제일 먼저 보는 게 저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하신다든지 손찍으면 하시려는 분들도 가득 계시고 반말은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그냥 그렇게 하실 때 보면 좀 힘들게 대화가 또안 되니까 좀. 그런 분들께 네네.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을까요? 어,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근데 저희가 해드,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. 그분들도 어분해서 오신 분들 그렇죠 망상 많이 받아요 네, 이거는 좀, 좀 사적인 질문 특별히 좀 여기서 멋있는 분들이 있다 보면 누가 있을까요? 순민 선배님과 경동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? 어떤 네. 부분이 멋있으세요? 일단 키도 엄청 크시고요 외모도 출중하시고 몸도 되게 좋으시고. 네. 아까 저 제압했던 분들이시요 네, 네, 그 분들입니다. <웃음>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? 뭐, 항상 체력을 준비해놓고 있었고요. 또면접 같은 부분도. 직업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그 게장점인 어떤 게 단점인가요? 본인이 좋다. <웃음> 우선 장점은 제가 뭐 저희 민원 업무를 제가 도와드렸을 때그 민원님분들이 감사하다, 뭐 수고가 많으세요 이런 말이면 되게 기분이 뿌듯하거든요. 안 좋은 뭐다 <웃음> 잠시만요 세상나 <웃음> 단점 어떻게 단점? 아직까진 단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<웃음> 그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부평국민께 좀한 네. 말씀 드리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? 저희 부평구청 청산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보이, 보시게 되는 게 저희 초원경찰의만 생각하거든요. 저희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희 주민분들께서도 저희한테 최대한 그래도 수고 많았어요. 뭐 감사합니다. 이런 한마디씩 해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산을 방어하겠습니다. 아, 그청소 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 저희 7층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. 아밥 맛은 어떠신가요? 엄청 맛있어요. 엄청 맛있다고요? <웃음> 네. 많이 먹어요? 얼만큼 먹어요? 저는 맛있어서 많이 먹어요. <웃음> 아, 저는 맛이 없던데? 저는 맛있던데? <웃음> 이거는 진이 형은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는 네. 걸로. <웃음>